뭐 이런 걸물어 자, 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최평림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이죠? 네 오랜만이에요 저번 1분만 네. 영상이 네. 저희 직원들이 보고서 엄청 확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궁금한 서 보고 왔거든요 그럼 가족한테 안 들키고 지명할 네. 수 있을까요? 어... 아주 친하지 않는 선에서는 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. <웃음> 가족이 다 네. 줘요? <가주면> <웃음> 가고 오고 할 때만 마주쳤을 때는 충분히 연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. 지극한 어떤 부위지극한일 통증이 어느 정도일까 전체적으로 상해과 수술 중에 통증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벅지가 좀 제일 아프고 불편한 그 다음이 뭐 복부 등팔 이런 순일 것 같아요. 특히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흡입량이 좀더 있기 때문에 용량이 많고 그리고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일수록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. 통증감도가 그 전신지방불이 파는 들 너무 많잖아요. 네. 안정성과 치력적인 문제, 수면 마취가 조금 더 길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. 두번세번 정도에 나눠서 하는데 2주 정도 간격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. 부위마다 조금씩 다르고요. 빈 용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, 예를 들어서 탈 같은 경우는 혼자 태원하고그 다음날 출근, 아니면 이제 학교를 가거나,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. 복부나 허벅지 같은 경우는 집에 돌아갈 때 보호자가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. 만약에 부득이하게 혼자 가야 되는 경우는 회복실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걸어봤을 때 전혀 어지럼증이나 이런 게 심하지 않을 때 혼자 집에 가더라도 뭐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거는 조금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쉬운 다음에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약했는데 이 약간 게 상담을 하고 수술까지 기간이 평균 한달 정도 되거든요 짧으면 뭐 1, 2주 길면 뭐 2, 세달인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이게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워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건강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후에 다시 살을 빼는 한달 이후에 다이어트를 뭐 시작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 거 해결됐어요? 안 됐나? 안녕